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요 나병 환자라 그랬지요 나병 환자. 그러면 환자하고 병자하고 뭐가 틀리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중풍 환자라 그리지 않고 중풍 병자라고. 한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라고 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하고 병자하고 뭔가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들이 뭔가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병자를 사전을 찾아보면 환자는 병을 앓거나 다친, 몸을 다친 사람이 나와 있고요 병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는 아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을 우리가 걸리지 않고 일생을 삶을 사는 게 누구나 다 소망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병을 걸리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지요. 그래서 그 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지요. 우리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압박감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디 이 면접 시험을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금방 뭐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 버렸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은 갑작스레 뭐 이상한 전화받고 이래 가지고 소화가 안될 때가 있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되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어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은 어떤 사람이 문상 왔다가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 넘어지는 거 있죠. 이 온몸이 말을 하는데 마비돼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의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병의 원인인타니까 그럼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멘탈 컨트롤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는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스트레스 보다가 내가 더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할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본인보다가 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11장 28절에 마태봉 11장 28절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어디 면접을 갔다든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쉼호흡을 세번 하고 가면 은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보다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은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 이런 질병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와 하나님, 주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갔을 때 우리의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압박감이 취미되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이나 되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병 환자 사건이 나고 오늘 중풍병자 사건이 나요 그것 연결이 되는데 병으로 연결되는데 지난번의 사건에는 어떤 사람들이 문구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에는 논쟁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명성이 높아지니까 명성에 시기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디서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별로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이 적을 때는 별로 태클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져요. 오늘 예수님도 명성이 올라가니까 옆에서 이제 서서히 태클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래요. 오늘 본문은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병행본문이 있어요.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유의할 것은 개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유일한 것이래요. 너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오직 이곳에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가 마가법에서 처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14번 나오는데 오직 예수님만 인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은 화살을 았을때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죄는, 죄는 심사언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행심사라고도 얘기하고 심사언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래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것을 얘기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르죠. 형법에 접촉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불려가는 것을 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식인 죄라는 것은 심사언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안 되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단수로 쓰지 않고 항상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단수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두번 명령합니다 5절과 11절에 명령합니다 5절에는 작은 자야 내, 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서는 일어나라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유의하게 볼 것이 또 하나 있는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뭐도 닦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도. 그 도가 함부로 길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에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로고스로 번역되고 하나는 호도스로 번역됩니다. 로고스로 번역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다음에 호도스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은 바로 호도스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길,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는 로고스를 의미해요. 도가 이게 호도스 가는 길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우치는, 따라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이 아마 침대가 있다면 네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의 심리를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진리보다는 이해 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너 나를 막론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때 나에게 유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이쪽에 있는데 야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의 방침은 이거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진리보다는 나의 유익이 뭐냐. 나에게 돈이 더 들어오느냐. 내가 더 명성이 높아지느냐.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넌 크리스찬과 같이 사업이라든지 어떤 걸할 때에 이것을 유념하게 생각해야 일인다. 그래서 이네 사람은 이 자기 친구인지 이웃인지 뭐 친인척인지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예측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풍은 뇌졸중이죠 뇌졸중인데 뇌졸중이 너희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걸리는 병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죠 대부분 사업하다가 걸리는 분들이 많죠 스트레스 받아서 자이네사람의 심리를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 대한 긍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긍일한 마음이 있어야 지 도와주지요. 두 번째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하시는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심부름 시켰을 때 제대로 할, 하, 갖고 오지도 마, 잘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 갔으니까 사람 많아서 그냥 돌아왔다고도 얘기하는 때가 있지요. 자, 오늘, 네 사람이 갔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일서에 의하면은 그 집에 약 50명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사람이 야, 우리 도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금 그 생각을 벗어나서 야, 우리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붕으로 뜯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동네는 슬래브 집입니다. 슬래브 슬래브를 서 평평해요. 집,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아니래. 그리고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것이 나무를 설기, 설기하고 회반죽을 발랐어요. 그래서 뜯을 수가 있어요. 뜯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을 뜯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주고 주인에게 또 밑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하는 데 방해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낮춰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뭐냐 하면 예수님께 가면 은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헬라우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믿음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믿음이래요. 그것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거, 성경에 글을 둘 있는 그 믿음을 믿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강한 신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네 사람이 한 강한 이 행동하는 믿음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네 사람의 믿음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가면 확실하게 고쳐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자기들의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은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중풍병자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병명으로 이름이 불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친 다음에 너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다고 했지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행거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이 중풍 병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몇 경우가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당장 딸 야이로도 아버지가 딸을 고쳐주죠. 아버지의 믿음으로서. 그 다음에, 수로 보니의 여인도 자기 딸 고쳐주지요. 예수님께 있죠. 야,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얘기하면서요. 음식 떨어지는. 그 다음에, 편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지요. 정말로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치유받았다는거지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떠냐 하는거지요. 이내 네 사람과 같이 궁유람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래요. 전부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100% 퍼펙트한 믿음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요 믿고 행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땠습니까? 응답받고 이러면 더 기도가 깊어지지. 더 기도에 의존하지요. 더 기도가 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줄을서기관들입니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어요 병행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서기관 유명한 서기관들, 야 당신들 좀 와봐. 어? 이 예수 예수님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야좀 와서 체크 좀 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랜마 튜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장차 랍비가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들은 얘기 작은 자야 내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씀을 듣고 아니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얘기하지 하면서 속으로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말 어, 못할 때가 있죠 서기관들이 말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권위에 진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예수님과 이 토론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논리가 부족해.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주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와야지. 이런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오늘 시간이 부족해. 어디 가서 뭐 질문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질문 두 사람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아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성 모독은 이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신성 모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릴 달릴 때 그때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래요. 앞에서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한 30년 지나니까 이 마가 갔을 때이삭 이런 사건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사 가다는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 하나님의 우리도 뭐 십계명, 삼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중에 삼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삼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에 걸린다는 거죠. 이 신성모독에 걸리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이서기관들은 하나 실수했다는 거예요. 뭐냐?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율법에 맞고 다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성이라는 거죠. 인성도 가졌지만 신성도 가지,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핸드폰 한번 보세요. 옛날에 하고 지금 스마트폰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옛날에 그 핸드폰 아직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전통 이거 곧 유지해야 되고 이거 지켜야 돼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옛날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하겠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손해나는 건 누가 손해납니까 본인이 손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실에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손해 봅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만 손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려진 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될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올때 그때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지만 아 저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평범히 살 때는 우리의 삶의 집회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결실에서 100배, 60배, 3 0배 결실을 얻는다고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본 틀리지는 않았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깨닫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스마트 보통 스마트폰처럼.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마기를 추권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로거스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선포했고, 세 번째 치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나 어디에나 크리스찬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암시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중심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죄를 살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거죠. 중심을 안다 이 중심도 헬라어로프뉴마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스피릿입니다. 우리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 성령으로도 번역된 데 있어요. 그다음에 인자. 인자라는 것은 구약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먹질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히 중심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여러분, 열한기 상 8장 39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민이다. 주님만의 사람을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가리킨다는 사람은 이 환히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요 전지전능한 메시아로 보이지 못했다는 거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풍 병자는 메시아는 몰랐기 때문에 감사함도 안 하고 그저 순종할 줄은 하나는 알았다는 거죠. 야너 일어나서 상 가지고 가라 이럴 때, 아이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을 때그 사람이 나았지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갔지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같은 병행본문 마태음 9장 7절에 보면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하늘의 에 집. 여러분 회복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빨리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 회복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의지하는 거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말라. 예수는 믿고 예수님 의지해라. 그곳으로 빨리 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 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여호와 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세 가지 중심을 아시고 죄사함과 인자를 말씀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제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삶과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중풍병자에 걸리지 말라라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병든 자에에 내가 쓸 때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면 올 필요가 없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중풍병자 되어서 몰라본다는 거죠. 서기관처럼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고쳐줘도 예수. 간구도 할지도 안, 간구하지도 도 않았고 고친 후에도 감사하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증풍병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는 예수님께 예수님 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불러내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왔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은 기록된 바 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왜심사 언행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마비가 되는지 말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가서 간구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간구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 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서기관 같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말자는 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와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돌아가자는 돌아가자 돌아가자 컴백 투 지서스 크라이스트는 예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중풍 병자가 마지막에 한 순종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지요 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모두다. 영광 돌렸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중풍병자를 벗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수어서를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영광의 삶.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그만두는 것.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